15명, 39명, 592명, 4.6만, 7만, 9.5만, 13만이 되면 게스트, 12.8, 게스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게를 해주세요. 쉐요. Okay. 안녕 블링크 안녕. 저희가 같이 있다가 2부가 돼서 블링크한테 인사를 하려고 한번 켜 봤습니다. 어때요? 좋습니까? 네. 오, <웃음> 어, 너무 좋아, 오랜만이야. 좋아. 나도 계속 하고 응. 싶었는데. 맞아. 그래서 오늘 2부니까, 응. 여기 2부 분위기가 나진 않지만, 응. 유미는 어쨌든 유미는. 지금 2부입니다. 약간 이거라도 응. 보여주면 2부, 2분인가 <웃음> 아니었어. 아니야. 이건 2부 느낌이지 이건 그냥 새벽 느낌이 <웃음> <웃음> 좀더 강합니다. 응. 블링카한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은 누구죠? 저는, 전 채영입니다. <웃음> 채영이요? <웃음> 네, 전 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블랙 레이블입니다. 블랙 라벨. 네, 여기가 바로 그 넷플릭스 나왔던 그곳 맞습니다. <웃음> 여기서 뭐 하고 계셨죠? 여기서 그, <웃음> 사워 캔디. <웃음> 사워 캔디 노래 듣고 있었잖아요. 맞아, 우리로. 재현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예, 예, 예, 예, 예. 얼마 전에 언니 내 스토리에 엄청난 응. 사워캔디 노래를. 아, 맞아. 예, 예, 예, 예, 예. 맞아. 맞아. 크리스마스근데 다들 뭐 하고 계신가요? 다들 안 자고 계시네요? 뭐하슝. What are you doing, blink? 뭐하슝, 지슝. <웃음> 1대 0 <웃음> 내가 1이야? 어, 알았어. 조심해 채영이 영감이 있구나 1대 <웃음> <2대> 1 <웃음> 아니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웃음> 나 아직도 1대 0이라고 난봐 이제 1대 1이야 박빙이 승기신이 조심해 박빙? 박챙 <웃음> 2대 1 <웃음> 내가 2야? 박빙수 <웃음> 2대 1 <2. 웃음> 슈이야 <웃음> 저희가 원래 이제 곧 원래 더쇼를 하는 날이었는데 다음 달로 밀리면서 우리가 한 달이나 기다려야 돼서 블링크가 응.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2021년 1월 31일 더쇼 잊지 말고 아, 아. 시청해주세요 째는은 <웃음> 뉴스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이거 있지 째는은 네. 안녕하십니다 네, 1월 아, 3일 30... 끝난 게 이렇죠. 아니야? 난 음. 끝나고를 생각했는데. 12월 27일 개최 예정이었던 더쇼를 2021년 1월 31일로 옮기게 되었다는데요. 박채영 기자 나와주시죠. 예, 어, 올해 되게 많은 일들. 잠시만요. 많았죠? 기자가 왜 대본이 있죠? <웃음> 아, 몰래 이렇게 앞에 큐카드 갖고 있잖아. 네. 아닌가? 앞에 이거 보네, 요새는. 응. 예, 아, 막 종이, 종이 이러잖아, 이렇게. 좋습니다. 예, yeah, 요새 참 많은 일이 많았죠 예, 음. yeah, 어뭐 블랙핑크는 요새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컴백도 했었고요 예, yeah,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콘서트를 어... <웃음> <웃음> 실패! <웃음> 실패! <웃음> 3대 2 <웃음> <웃음> What are you doing t h <웃음> <웃음> 뉴스를 따라한다고 해줘 We're trying to be um, announcers What is um. that what you call it? Oh, no, no, no, no, news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뉴스, 예보? No, that's the weather forecast. Reporter. Mm. Oh my gosh, my English. Mm. <웃음> <웃음> 맞아요 네. 더쇼 기대해주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맞아요. 못 봤던 무대들까지 보여드리려고 정말. <웃음> 네. 열심히 이렇게. 연습했거든요? 네. <웃음> 했거든요? <웃음> 했거든요 아, 네, 여러분 저희 이렇게 아, 이렇게 쾅한 모습을 보세요 열심히 음, 머리를 괜찮은데. 써서 이렇게 맞아, 머리를 이렇게 꼬았습니다 꼬았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웃음> 오늘 머리 많이 꼬셨네요 어디까지 뻗치는 거지 이 머리는? <웃음> 봐봐 <웃음> 하늘을 찔러 <웃음> 맞아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야 돼요 언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 어응뭐 음, 아니? 아니 모르겠어 상관없을 것 같아 언니 아, 요새 아. 언니 요새 지금 찍고 있는 거어 어떻게 네. 되고 있어요 네 틈틈이 잘 응. 진행하고 있고요 저 응. 안전하게 찍고 있으니까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팅 안전 f i r 네 로제가 또채영이 말고 그 로제가 저한테 저이 사람 말이죠 라스치츄러스를 보내줘서 <웃음> 추러스를 먹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몇개 먹었어요? 두 개. 2, 잘했어. 핫초코랑. 그러니까 핫초코를, 핫초코를 좀... 먹으려면 기다려야 했거든. 거기 잠깐 이렇게 얼어갖고 기다리래. 아, 뭐야. 하지만 난 기다려서 먹었어. 아, 어기가 너무 추워서 잠깐 얼었었거든. 잘했어. 그래서 아이스는 지금 가능한데 핫은? 기다려야 된다 했을 때가. 전, 아. 전 그래도 핫이요어 잘했어. 추러스는 핫초코죠. 이러면. 서 그리고 날씨도 추운데. 음. 맞아요. 모아야지. 따뜻하게. 여러분, 모두 목도리 하고 계신가요? 목도리를 하고 다녀야 돼요. 언니의 목도리는 어딨어요? <웃음> 오늘 옷은, 오늘 옷은 목까지 올라와. 그래서 아, 목 아, 돼. 아, 아, 빅픽쳐. 응. 빅픽쳐. 응. 빅픽쳐. 응. 오늘 되게 이게 강렬한 옷이구나. 이거 보랏빛이 도는 것 같아? <웃음> 이거는, 얘는 아무 죄가 없어. 그렇습니다. 이제 드,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거는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굿. 올해 그래도 우리가 하율라이 때, like 응,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사운 캔디도 올해 나오고, 캄토너 그 뭐야? 깜, 몰라? 캄토너, 캄토너 몰라? 몰라. 캄토너. <웃음> 절대 몰라.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캄토노 가뭔지 알면 빨리 알려주세요. 캄토노, 아무튼 하이 라이트, 하이 라이트, 하이 라이 캄토노. Like <웃음> like 캄토노. 음, 그 다음에 뭐였죠? 럽시 걸스. 럽시 걸스. <웃음> 뭐야, <빨리> 알려줘. <웃음> 캄토노. 거짓말 하지 마. <웃음> <웃음> 거짓말 하지 말래. 거짓말 하지마 <웃음> 캄토노 알 거였니? 나중에 팬들이 알려줘까 캄톤 알려주세요 그 뭐야? 아. 뭐야? 겨울왕국? <웃음> 아니야 영상을 없어. 나중에 언니 보게 된다면 나에게 전화를 걸기 바랄게요 알겠죠? 알려줘 캄톤이요 응? <웃음> 너, 너 캄톤은 다너 알고 있을텐데 여러분 캄톤은 몰라요? 캄토노 아무도 몰라. 너만 알아. 캄토노 응, 너만 알아. <웃음> 아니야 Guys. Do you know what 캄토노 is? Guys. 아무도 몰라. 아무도 캄토노 얘기 안 해. 캄토노. 킬디슬로 <웃음> No. 캄토노. Thank you.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speak English. 그니까 계속 이상한 표정 지어, 요새. 왜? 나도야. 이, 나 요새 무슨, 저번에도 그랬던 것 아, 같아. 나이 때문이야. 아. 강아지 키우면 그렇게 돼. 그래? 강아지한테 막,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별 말을 다 해. 맞아, 맞아. 거봐. 알랄랄라. 내가 알랄랄라 맨날 하 아, 언니는 알랄랄라야? 나는 똘로랄라 이건지건 약간 전화하는 거잖아. 똘로랄라. 맞아, 맞아, 맞아. 똘로랄라. 똘�로는 약간 전화고. 응. 알랄랄라가. 강아지들이 조금 더.. 아, 알랄랄라? 근데 알랄랄라 알라라. 되게 사랑스럽다 언니 알랄랄로로 무서워! 도망가! <웃음> 핸크 놀라! <웃음> 핸크 소리 예민하단 말이야 알랄랄랄랄랄라! <웃음> 내가 아. <웃음> 아. 네, 맨날 핸크 사진 찍으려면 은 핸크! 랄랄난 <웃음> <웃음> 이래! <웃음> <웃음> 아, <아우, 진짜. 웃음> 그러면 은 먹을 건줄 알고 본다? <웃음> 그러면 은 이제 그때 아, 무조건 자, 먹을 거야 수, 수, 무조건. 공기 줘! 야 잘했어 공기 줄게! 음, 그럼 먹어 이상한 일 사기꾼이구먼 <웃음> 이게 싸움이야. 싸움. 사기를 <웃음> 당하고 반복하고 그런 싸움? 크 오늘 플렉스 했던데? <웃음> 맞아. 갑자 선물 받았어, 헹크. 나보다 더 좋은 선물 받았어, 진짜. 헹크야. 헹크야. 밥그릇 한 번만 빌려줘. <웃음> 그 밥그릇에 밥한번 먹어보자. <웃음> <웃음> 아, 내가 헹크 그 집이랑 친해지게 하려고 안에다가 막. 별의별 짓이다 했어. 막, 사료 막, 여기 곳곳에 딱 넣고, <웃음> 안에다가 제일 좋아하는, 그, 뭐야, 인형 넣고, 이렇게 음. 이불 깔고. 음 그, 블루? 블루? 그 인형. 아, 블루 인형은 좀, 안 좋아하더라고. 내가 그거 되게 주문하고 와서 그래. 그게 좀 사줬는데. 커서 그래. 단단해서 그래. 맞아. 딴딴한거안 좋아해. 엄청 푹신한 거 좋아해. 이갈이 하고 있어? 엄청. 최근에 <웃음> 좀 시작했어, 많이. 큰일 다 <웃음> <웃음> 언니랑 하는 라이브는 그 조용할 틈은 없는 것 같아. 왠쪽 계속 왠죠? 소리가 나. <웃음> 나는 내가 라이브 키잖아. 응. 그럼 계속 조용히 있어. 왜 그런 러 외견 행동을 대, 하고 계속 댓글을 봐. 음. 근데 언니는 계속 이렇게 뭘 하네. 난 댓글을 잘 오늘 배워 간다. 댓글을 보면은 아무튼. 달곰에 행크 같이 만나야 되나? <웃음> 달곰 할아버지가 또행크 젊은이한테 <웃음> 많은 걸 얘기해줘야지. <웃음> 근데 외모는 행크다아 동안, 동안 방금 언니 무슨 말하고 있었어? 그, 뭐야, 이걸 보면 뭐라고? 까먹었어. 댓글을 보면은 뭐라고? 아, 댓글을 댓글 보다가 응. 포기하게 돼. 왜? 그냥, 이모티콘이 많아. 이모티콘. 저봐기랑 저기, 막, 하트랑. 아, 솔직, <웃음> 그러니까, 너무 솔직한 거냐, 여기 바로 앞에 이 분들이 말하는 거. 나도 글을 보고 싶은데, 특히 인스타 라이브는 되게 느리게 댓글이 아 올라간단 말이야, 띡, 띡. 근데 막, 봐봐, 지금 우리 창에 세개밖에안 보이잖아, 댓글이. 음. 근데 세개가다이모티콘이여 봐. <웃음> 아, 아, 아, 그러면 이제, 어? 안 하는 거지. 솔직하다. <웃음> 음. 그래서 <웃음> 결국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다 고 그냥, 그탈. 그게, 그게 근데 그게 맞는 거로 생각된다. 레이스. 리슨 이러면서 아, 있다. 오케이. 난 다음에 아 그렇게 하려고. 오케이. 알랄랄랄랄라 이러다가 이제. 알랄랄랄랄 하고 이거. 알랄랄. 알랄. 음. 메리 크리스마스. 캄토노 뭔데? 어디 있어? 방금 누가 했어? 안 했지? 캄토노 아, 뭐야 누가 말았적해 왜? 봐봐 봐. 캄토노 아이스크림이 캄토노야 왜? 캄토노 아시는 분. 보면 알거야. 이 친구가 왜이러는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보 캄, 바랍니다. 캄토노. 꼭 제보해주세요. 왜 아이스크림이 캄토노인지. 예. 제보 꼭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너가 캄토노 말할 때 캄토노 이렇게 안 말하고 캄토노. 약간 약간 여기서 소리 나. <웃음> 눈에서. 캄토노. 캄토노. 캄토노. 캄토노. 캄토노. 캄토노. 아예 다른 사람이 돼. 누구야. 맞아. 캄토노야. 캄토노. 캄토노. 감동너 뭐지? 빨리 이거 봐 빨리. baby girl who can 그 뭐야? Proper nouns. p r o n o u n Ice cream? 응. 그 뭐야? 감동너. 뭐야? 감너 왜? 이거 봐. 아. 어떤 아기가, 나 어떤 아기가 그랬는지 모른단 말이야. 감토너왜 나한테 안 보내줬어? 나한테 그거만 보내줬잖아. 그거. 감토너뭔데 뭐? 내가 뭐 보내줬지? 매추어너애드리파는 거. 아, 그거 맞아. 그쵸, 내 맘이. <웃음> 내가. 언니 막. <웃음> 그 표정. 나는. <웃음> 제니 언니 표정도 올게, 되게 말을. 하다가. <웃음> 난 그것만 봤어. 난 그건 공감할 수 있어. 저도 웃기지. 응. 캄토너 보면 언니도 좋아할 거야. 어쨌든, 우리 지금 보면. 우리 있어. 지금 주제에서 많이 벗어났어.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Christmas. 이렇게 불러야 돼? Happy New Year. 캄토너. 캄토너. 캄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이 노래 아니야. 그거는 Last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미더리어> 너가 해봐, 다시. 계속 불러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Eve. 메리 크리스마스 Eve. 메리 크리스마스 Eve. 메리 크리스마스 Eve. 메리 크리스마스 Eve. 메리 크리스마스 Eve. 메리 크리스마스 네, <웃음> 예, 고생하십니다. 예, 좋아요. 지금까지 새벽 1시 응. 51분 뉴스였고요. 응, 예, <웃음> 링크 아, 이전가 <웃음> <즐거웠어요>. <웃음> 맘대로 켰다 맘대로 가는 라이브입니다 <웃음> 절까지 한거요 <거야>, 혹시? <웃음> 혹시 새해 <웃음> 복 많이 맞아. 받으세요 아나 이번에 진짜 웃겼던 게 블링크가 그래도 크리스마스 선물 밖에좀 챙겨주셨더라고 음. 근데 헹크 선물이 엄청 많이 <웃음> 진짜? 헹크 완전 막 삑삑에 눈이 막막 막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 진짜 그거, 하, 다 같이 지면안 돼. 아, 그래서 내가. 시간 해놓고 좀. 어, 그래서 모아놓고 하나씩 던져. 응, 음, 맞아. 음. 장난감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아, 맞아. 언니가 <웃음> 맨날 말해. 맨날. 저희는, 저는 다 던져놨다가, 달고미가 장난감 관심도 없거든요. <웃음> 아직까지는 자, 장난감 좋아할 어, 나이요 그게 좋아. 장난감 좋아하면 진짜 좋아. 그래. 놀기가 편해. 음. 이렇게 하면 오잖아. 음. 달고미는 어떻게 해도 안 와. 내가 가야 돼. 아, 헹크도 의심병이 좀 커서 아. 근데 의심해. 내가 이렇게 땡땡이 하면 <웃음> 쳐다봐. 이렇게. 응. 어쨌든 블링크. 안녕. 안녕. <웃음>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부뻐. 뭐야? 왜? 아 하트 먹었어? 여러분도 이게 보이나? 안 보일 것 같아 <목소리> you. 오. 링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목소리> 메리 크리스마스! It's 메리 크리스마스!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하나 둘 셋! 아 맞았어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예 e 이런 것 같은데. y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하나, 둘, 셋. 셋. <웃음> 아,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 진짜. 하나 둘 셋. 거의 비슷했는데. 하나 둘 셋. 이거 뭔지 아, 알아? 알아? 어? 뭐야? 아. <웃음> 뭐죠? <웃음>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메리 이상한 <사간> 라이브 <웃음> 맞아 저희는 블링크한테 인사하려고 잠깐 들려봤습니다 네 이제 다시 갈게요 여러분 안전한 크리스마스 보내요 맞아 다들 꼭 어디있어 꼭이 응. 마스크를 꼭 하셔야 돼요 응. 아셨죠? 미연이 네, 분명히... 찾은 마시고 이거 제거예요 <웃음> <웃음> 위험합니다 남의꺼 참면 안돼요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들 안전하게 보내시고 다들 집에 계세요. <웃음> 스테이 홈. 응. 스테이 홈. 바이. 안녕.